유전자치료제, 진단키트, 의료기기, 그리고 제약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암연구학회에서 발표를 앞둔 기업들이 강세가 나왔습니다. 또 정부가 마이크로바이옴에 8년간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소식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들도 강세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디스플레이에 4조 1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으로 OLED 관련주들도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제 찌라시로 올라온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히토류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반응은 없었네요. 내용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히토류의 정제, 가공, 이용기술을 수출금지 및 제한기술 목록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첨단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음 윈텍입니다. 2차전지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상한가 마감했네요. 내용 볼게요.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동박 1위 업체인 SK 넥실리스는 전세계 전기차 1위 업체인 테슬라의 대규모로 동박을 공급하는 계약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양사의 계약 규모는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2조원대 계약도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윈텍은 2차 전지용 동박 및 알루미늄 필름 외형 검사 장비 사업을 영위 중이고, 동박검사장비 주요 고객사가 SK 넥실리스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바이오노트입니다. 동물용 진단검사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4%입니다. 국민 4명 중에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등 반려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서 비용 부담 경감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바이오노트가 바이오 컨텐츠 동물 진단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로봇 스타는 로봇 관련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2%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LG전자와 협업을 통해서 자사 사내 카페에서 로봇을 이용한 실내 배송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LG전자의 로봇 클로이 솔루션이 로봇 운영에 필요한 기술 관제 배송을 담당하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서비스 전반인 플랫폼을 맡았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로봇스타는 LG전자가 지분 33.43%를 보유해서 최대 주주로 있다는 점과 함께 LG 클로이 라인업 중 서브봇 등 일부의 위탁 생산을 담당한 바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VT GMP입니다 리튬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6%입니다. v t g m p 는 이달 경기 파주 사업장에 2차전지 배터리용 상용화 목적의 리튬화학 연구 실험실 구축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2차전지 배터리 부분에서 기술력이 충분하고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최근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네요. 다음, LB인베스트먼트입니다. 반도체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내용 볼게요. 세미파이브와 퓨리오사 AI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1,4나노 공정을 적용한 첫 번째 인공지능 반도체 양산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LB인베스트먼트가 세미파이브에 투자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바이든의 암정복 계획 소식에 제약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13%입니다. 바이든의 암정복 계획 소식에 과거에 미국 소재 바이오 기업과 백신 개발을 위해서 미국에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지분 투자한 기업이 미국 FDA로부터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희귀약품 지정을 받은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퓨처캠도 제약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9%입니다. 퓨처캠은 과거의 암 진단, 핵심 물질을 대량 자동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는 소식에 상승했던 바가 재부각되었습니다. 파나진 역시 제약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8%입니다. 판나지는 폐암 액체생검 진단키트 표적항암제 처방위한 동반진단허가 획득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진단키트 폐암진단 신의료기술 인정받았다는 점도 부각되었습니다. 이 진단키트는 기존 갑상선암, 대장암, 직장암에서 폐암까지 검사 범위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덱스터입니다. 길복순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습니다. 고가는 4%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이 흥행하면서 영상기술 제작에 참여한 텍스터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알체라 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 제트와 프랑스 3d 컨텐츠 제작 플랫폼 키네틱스의 두 최고 경영자가 최근 만나 협업을 본격화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알체라가 제페토를 만든 네이버 제트의 3차원 전신 인식 기술을 독점 탑재한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SPR셀은 수소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5%입니다.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의 수소 분야를 신설하고 연료 전지 기술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SPR셀이 수소 연료 전지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자 정부 정책 최대 수혜 기업으로 평가 받은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모엔즈는 세만금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5%입니다. 세만금 입주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모엔즈가 세만금 인근에 위치한 레미콘 제조 판매사 덕원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남광토건도 세만금 관련으로 지라시올라왔고 고가는 3%입니다. 세만금 개발공사는 실시설계 기술 제한 방식으로 입찰한 세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09조성공사 최종 낙찰자로 남광토건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다음 현대공업은 전기차 관련으로 지라시올라왔고 고가는 13%입니다. 기아가 2030년 글로벌 시장 전기차 판매 목표를 33%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사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진출의 첫 성과로 현대차 미국 전기차 시트 공급 업체인 현대 트랜시스에 6년 동안 약 1000억 원 규모의 고부가 시트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다음 GI 이노베이션입니다 바이든 암정보 계획 소식에 면역항암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16%입니다. GI 이노베이션은 미국 머크 키트루다가 면역항암제 최초로 암종불문치료제에 등극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은 머크와 병용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은 전일에 VVIP, VIP, 정혜원 공통추천주였고 정고돌파 타점으로 추천 나갔습니다. 오늘 정고돌파 성공으로 하루만에 15% 상승 나왔습니다. 바이오 인프라 역시 전일 추천주이고 박스 돌파 21선 회복에 추천드렸습니다. 역시나 박스 돌파 20선 회복 성공하면서 하루만에 18% 상승 나왔습니다. 역시 VVIP, VIP 정혜원 공통추천이었습니다. 바이오 인프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암계획 발표 소식에 암사전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상승 나왔습니다. 테라젠 이텍스 2월 23일 찌라시 종목이었고, 세계 최초로 암과 각종 질병 원인을 규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바이든 암정복 계획 수혜로 부각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VVIP에 찌라시 뜬 당일 월봉 역돌초로 단타 겸 스윙 추천드렸었고 20에서 40% 상승 나왔네요. 이렇게 찌라시 종목들 당일 단타 재료로만 보고 추격할 것이 아니라 스윙 재료로 보는 시야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오늘 고가는 5%네요. 테슬라가 미국 반도체 배터리 회사 출신 제조기술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건식 전극 공정기반 4680 배터리셀 대량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테슬라의 구원투수가 될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하네요 다음 모비스입니다 정부가 꿈의 암치료기 중입자 가속기 구축 확정했다는 소식에 과거의 중입자 가속기 핵심 기술 개발 성공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고가는 7%입니다 다음 유로입니다. 면역항암 관련으로 찌라시올라왔고 고가는 6%입니다. 바이든의 암정보 계획 소식에 CBI가 나스닥 상장사이자 면역항암제 개발 회사인 키네타의 이대주주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유로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핀텔은 인공지능 관련으로 찌라시올라왔고 고가는 2%입니다.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인파관리 시스템을 시범 적용할 지역을 5월 중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안부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인파관리 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해서 유동인구 정보 CCTV 영상 분석을 바탕으로 밀집도를 모니터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에 최근 교차로에 AI 기술을 적용한 영상식 인공지능 감흥 신호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핀텔은 고해상도 영상을 원본 해상도의 손실 없이 분석하는 원천 기술로 인식 정확도가 우수하고 특히 원거리와 소형 객체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서 스마트 시티 분야의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 받는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4월 5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